말해봐 아 저는 어... 닌텐도야 닌텐도 닌텐도 됐다 다시 가라 우와 와 닌텐도 진짜 닌텐도다 코봉아 코봉아 어서 내려와 봐아 코봉아 오호호 코봉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? 아이 그럼요 오늘은 어린이날 코봉이 세상 <웃음>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엄 마시면서 그래요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엄마가 우리 코봉이한테 깜짝 선물 준비했지 와 진짜요 와신짜다 엄마 어서주세요 어서주세요 자 받아라 자서. 와 슬라임이다 <웃음> 슬라임 우와! 작년에도 슬라임 올해도 슬라임 아. <웃음> 어머 고봐 그 작년에는 그냥 슬라임이고 올해는 반짝이든 슬라임이란 말이야 어, 받아 받아 엄마가 대준비했는데 <웃음> 엄마 다른 애들은 자전거도 받고 막 축구공 같은 것도 받고 막 이런데 나는 맨날 슬라임이야 어쨌든 감사 합니다. 아 근데 엄마, 코순이한테는 어떤 선물 주셨어요? 혹시 저보다 더 좋은 거 주신 게 아니에요? <웃음> 코순이는집 된장 받았어 된장. <웃음> 코럼리순이 선물이랑 바꿀래? 아 그냥 슬라이드로 할게 엄마 죄송합니다. 어쨌든 어린이날 기분 좋다. 저 애들이랑 놀다 올게요. 오 그래? 야 오늘은 고봉이 날 아니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. 아, 아, 아, 아, 얘들아 반가워 어 <웃음> 아, 거북이 왔네 아, 니들은 뭐하고 있었어? 어 오늘 어린이 날이잖아 엄마 아빠들 선물 받은 얘기하고 있었지 자 어쨌든 사랑아 너뭐 받았다고? 어? 우리 엄마께서 직접 미국에서 사오신 한정판 바비 인형 사오셨어 글쎄 백만 원이래 우와 좋겠다 사랑이 멋지다 <웃음> 멋지긴 늘 받는 건데 야 민수야 넌뭐 받았냐? 나는 <웃음> 황금으로 된 드론 받았어 <웃음>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아버지께서 사주셨어 우와 너도 진짜 좋겠다 드론 야 그럼 너는 뭐 받았어? 어? 너는 뭐 받았는데? 아, 나다 그냥 뭐 강남에 있는 장난감 가게를 사주셨어 우와! 장난감! <웃음>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올라와. 야, 그럼 코봉이 넌뭐 받았니? 아, 나, 나는 나 짜잔! 슬라임 받았지. 어때? 어때? 어때? 코이. 아이 왜 슬라임이 왜 내가 갖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, 얘들아 이거.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너보다 더 비싼 거 받았다. 하 <웃음> 아, 진짜. 어쨌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장난감 가게 한번 놀러 와. 장난감 하나 던져 줄게. <웃음> 얘들아 가자. <웃음> 음. <웃음> 정말 부럽다 나도 장난감 가게 갖고 싶고 드론도 갖고 싶고 한쪽 판이형토다 갖고 싶은데 에이, 기분 잡쳤어 짜증 나 슬라이프 싫어 버릴 거야 으상으어왜자판지지 목마른데 음료수나 먹어야겠다 동전을 넣고 <웃음> 어? 뭐? 뭐야? 누구야? 지금 무슨 거? 너 잘못 들었나? 자 동전을.. 으 <웃음> 아! 뭐.. 뭐야 너! 너 자판기에 이집 얘기하는 거야? 너 뭐야? 너 뭐냐고? 야.. 왜? 안말하지마 내가 너보다 형이야 아.. 아 그... 그래? 어, 너 자파기야 말을 하지?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어게 이런 게 아야! 예? 내 다리야 아 그래요? 그 이거는요? 야! 예! 뭐, 내 옆구리라고! 아 그래요? 그 머리는 여기겠네요 아야! 아야! 그만해 막. 너아 알았어요 아, 근데 뭐지 말하고 되게 신기하다 아 그나저나 너 아까부터 왜 울고 있는 거야? 어? 아. 사실은 친구들이 어린이날 선물을 너무 좋은 걸받아서 속상했어요 나도 좋은 선물 받고 싶어요 야뭐 갖고 싶은데? 저요? 어, 어뭐 갖고 싶냐면요 코큰 음, 아, 여자친구요 야너 진짜 슬픈 거 아니지? 자 아니. 뭐야 얘뭐뭐 뭐, 뭐야 어코 코바 코바 이 진짜 코크레네 안녕 내 이름은 콩순이야 <majority auto injusti> 아니 무슨 소리야 그 코에서 갑자기 아 어, 그냥 나는 코에서 이런 소리가 나어어그 그럼 형또 얘기하면 다줄수 있어요 뭔데 말해봐 아 저는 어 닌텐도야 닌텐도 닌텐도 됐다! 다시 가라! 와와와 닌텐도 진짜 닌텐도다! 와형 고마워요 닌텐도! 어 그러면 저기 어 노트북, 핸드폰, 컴퓨터, 문화상품권 다 주세요! 형아자 받아라! 야와 이거 봐 이거 봐 대박이다 대박! 와 잠깐만! 아니 형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세요? 난 사실 SCP-294 만능 자판기지 너같이 착한 애들한테는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준단다 와 SCP중에 이런 게 있었더니 진짜 신기하다 와 어쨌든 감사합니다 형! 감사합니다! 와. 얘들아,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! 얘들아 나왔어 나왔어! 아, 너또 왔냐? 얘들아 이거좀 봐라! 이것 봐라! 축구공 <목소리> 노트북 <목소리> 스마트폰, 컴퓨터, 문화 상품권, 닌텐도 오, 우와 이거 뭐야 치, 치, 최신 스마트폰에 최신 노트북에다가 닌텐도까지 어, 뭐지? 얘 뭐야? 야그 근데, 근데 야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물었다 불었다 물었다 그러는 거야 뭐야 아 그거 야 인사해 내 여자친구 콩순이야 어? 안녕? <웃음> 내가 숨을 쉬어서 너희들이 추운가 보다 더운 <웃음> 얘기 내가 코로 숨 쉬어줄게 저기 가는 길에 길가에 만능 자판기가 주신 거야 그 형이 준 거라고 만.. 만.. 만.. 능 자판기? 왜 그딴 게 어딨어 그게 이걸 왜줘아 진짜라니까 그 형이 줬다니까 <웃음>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 집에 다 있는 거거든? 침유치나 그냥 갈래 침뭐야냐 그래도 같이 갖고 놀자 야어 제발 얘들아 거들아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갖자 오 어, 정말? 어 구멍이 너무 착하다 <웃음> 어이, 잠깐만 이 근처 어디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디? 어? 저기 있다 아 이건가 보다 <웃음> 야 나도 좀뭐좀 뭐좀 줘봐 장난감이라도 뭐도 좀 줘봐 봐 그래 넌뭘 갖고 싶냐 어 나는 솔직히 가지건다 가졌고 장난감 같이 그런 시시한 거 말고, 어, 어. 아! 어, 맞다.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최고의 여자. 최고의 여자친구를 원해 해줄 수 있냐?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최고의 여자. 하하하하. <웃음> 자! 여깄다! 자기야! 나야야! 어! 이거 내가 싫어? 와! 사랑해 자기야 no. 이, 이, 이건 아니야 이,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내가 폭포에 집게 자기야 어 하지 마 하지 마나좀 살려주세요+ 살려주세요 어, 자기야 우리 헬스장 가자 <웃음> 자기야 장기 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뭘 갖고 오시고 싶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.